대번 입질 오네. 이거 바늘 빼고 한시간 있어. 빨쳐서 먹어야지. One eternity later. 어, 야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. 야 이거 바로 바로 먹어야지 맛있어. 오 씨. 뭐야? 사이즈 커? 어. 딱딱 딱 사이즈, 딱 사이즈. 바로 쳐먹자. 야 초장 갖고, 초장, 초장. 아, 자, 알았어, 잠깐만. A few moments later. 가져어가져어 아, 바로 아, 먹은 거야? 아 어, 이거 바로 먹어야지 이거. <목소리> <목소리> 어? 이거 반을 다 빼고 그래 어? 이거 바늘 빼고 한 시간이 어딨어 빨리 쳐서 먹어야지 어? 뽈락 회 먹어봤어? <목소리> 나안 먹어봤어 응? 아 그래가지고 뽈락이 또 회가 또 죽이니까 또한번 쳐서 먹어야 되니까 오케이 한만 먹고 형 기장 야 아직도 살아있는 거 지금 횟집, 횟집 쳐야 되겠다 야 지방층에 딱 칼이 딱 들어가서 이렇게 딱 밀면 오.. 어, 딱 나온다고. 바닷물 이런 거 필요 없어. 비술제 먹을 거니까. 밥한번 싹. 딱한번 해보면 퉁글퉁글해진다고 지금. 내가 한번 먹어볼게. 뽈락해. 오! 방보다 맛있다 이 살에 있는 기름이 아아 죽인다 야, 너 한번 먹어봐 음 어때? 아.. 하나도 없냐? 아.. 야 빨리 잡자 뭐 가지